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심영탁 도라에몽 좋아하는 이유 전혀 친 나이.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배우 심영탁의 아플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등록해주세요. 심영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생일로 악성 댓글을 다시는 분에게 글을 남긴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내가 음력 생일을 보내던 양력 생일을 보내던 내 마음이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한 번만 더 이상한 글 남기면 진짜 미안하지만 내 인생 처음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이어 캡처했다 다시 말한다. 내 인생이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빠른 78년생이라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살던 상관하지 말라. 등록해 주세요. 한 번만 더 글을 남기만 진심으로 고소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악성 댓글을 다는 누리꾼에 대한 심명타기 경고 메시지.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한 누리꾼은 심명타기 나의 문제를 지적하며 악의적인 글을 남겼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참다 못한 심명타기 경고의 메시지를 남긴 것이라고 하죠.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마녀사냥 심영탁이 전 여친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방송에서 심영탁은 한 드라마에서 내가 짝사랑하던 역할이었던 배우와 사귄적 있다며 헤어진 뒤 다른 드라마에서 다시 캐스팅 뒤에 헤어진 연인과 연기했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심영탁은 이어 전략진에 대해 사귈 때는 좋아하는 상황이라 몰입이 되었는데 헤어진 뒤에도 실제 헤어진 상황이라 몰입이 잘 되더라 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한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한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한편 심영탁이 4차원적인 모습들과 도라에몽에 대한 사랑은 유명한데요.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심영탁은 SBS 썸남 썸녀에 출연해 그 이유를 밝힌 적이 있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심영탁은 어린 시절 가난했던 집안 형편과 부모님 말을 고지고대로 듣는 성격 때문에 왕따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도라에몽에 대한 집착이 생겼고 집안이 조금 여유가 생긴 뒤부터는 각종 관련 피규어들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